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레 클래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매트 운동이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집에서 함께 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함께 집에서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목 스트레칭 부터 함께 해 볼게요 두 손을 깍지 껴서 뒷목 부분을 길게 늘려줍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목이 길게 늘어남을 함께 느껴보세요 다음은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대고 앞쪽 목부분을 길게 늘려줍니다. 목이 뒤로 꺾여지는 게 아닌 앞쪽 목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를 유지한 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도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목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 감을 느끼면서 회전시켜 보세요. 다음은 왼쪽으로 돌려 또 반대쪽의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바로 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이용해 왼쪽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사선 방향으로 뒷목의 사선 방향 쪽을 길게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은 왼쪽 손으로 오른쪽 목 방향을 길게 늘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사선방향의 뒷목도 길게 늘려주세요 다음은 천천히 목을 둥글게 크게 굴려주세요 두번 할게요 반대쪽 방향도 크게, 둥글게 원을 그려주세요. 다음은 어깨 운동입니다. 팔을 둥글게, 크게 회전해주세요. 4번 진행할게요. 반대 방향으로도 4회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가 위로 따라가지 않게끔 가급적 고정하면서 팔과 어깨가 분리되었다는 라 느낌을 가지며 팔만 크게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줍니다 이번에는 양파를 함께 크게 돌려줍니다. 4회 진행할게요.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로 4회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양손을 어깨에 얹고 가볍게 어깨를 회전시켜줍니다. 거꾸로도 함께 회전시켜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주면서 툭 바닥에 떨어뜨려줍니다. 이렇게 4회 반복할게요 다음은 팔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도 함께 회전시켜 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팔도 진행합니다.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에는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몸의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정확히 가지시고 천천히 시도해 주세요. 다음은 시선을 정면을 유지한 채 팔을 들어 팔 안쪽 근육도 함께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팔도 함께 마찬가지로 진행해 줍니다. 다음은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양 다리를 곱게 펴고 앉아 한쪽 다리를 무릎을 끌어 몸쪽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한 손으로는 발을 잡고 한 손으로는 뒷무릎이 잘 펴졌나 또 턴아웃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가면서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 발을 포인플렉스를 해서 좀더 스트레칭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리를 뒤에 곱게 펴고 등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상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리를 기역자로 접어 몸쪽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너무 몸에 힘을 주는 상태가 아닌 스트레칭을 한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끌어안아주세요.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세운 상태로 몸을 회전시켜 허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시선도 뒷방향을 함께 볼수 있도록 목을 함께 길게 늘려주세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앙호한 상태로 상체를 길게 앞으로 수그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펴고 있는 다리의 뒷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도 함께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고양이 자세로 허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허리를 둥글게 말아줍니다. 다시 호흡을 길게 내쉬며 반대쪽 방향으로 허리를 길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렇게 4회 반복할게요. 다음은 복근 강화 운동입니다. 두 다리를 접어 안쪽 허벅지에 힘을 준 다음 숨을 길게 내쉬며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내려오실 때에는 척추를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으로 천천히 말아서 내려주세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두번째 복근 운동은 다리를 수직으로 세워 올려 숨을 크게 내쉬면서 바닥으로 다리를 곧게 뻗어서 잠시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두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허리의 뒷부분이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복근에 힘을 주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복근 운동은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그대로 다리가 길게 바깥쪽 방향으로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곧게 뻗어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90도에서 25도 범위로 가동 범위로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의하실 점은 뒤 허리가 뜨지 않게 또양 어깨는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로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근력운동인데요.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누워서 허리를 호흡을 길게 내쉬며 최대한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내려오실 때는 천천히 허리를 척추근육을 말아서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자극이 오면 동작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허리를 들어 올린 상태로 한쪽 다리를 곧게 사선으로 뻗어 반대쪽 다리로 바닥을 지탱해줍니다. 그대로 유지해준 다음 다시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매트에 누워 1번 포지션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때 엉덩이의 근육과 또 안쪽 허벅지의 근육을 이용하여 단단히 몸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이 정확하게 펴졌는지 또 1번 발 포지션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자세를 잡아줍니다. 다음은 상체 들어올리기입니다. 양손을 가슴 옆에 두시고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양 어깨에 힘을 빼시고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 또 안쪽 허벅지 근육 등을 이용하여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허리 운동을 여러 차례 했으니 잠시 아기 자세로 쉬어 줍니다.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내려놓고 뒤에 허리를 살짝 늘린다는 느낌으로 편히 쉬어 줍니다. 다음 근력 운동은 고양이 자세에서 한 다리를 길게 뻗어 삐게 자세를 유지한 다음 차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를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 길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어, 뒤에 허리의 근육에 힘을 주어서 뒤에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어서 다리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세요. 다시 반대쪽 다리를 몸과 평행하게 들어 올려 몸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천천히 반복해 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반대쪽 지탱 다리가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몸의 축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다리도 가급적 몸과 평행 방향이 되면서 신경 써주시면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허리 근력 운동을 하시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잠시 아기 자세로 쉬어 줍니다. 다음은 상체 들어올리기입니다. 양팔을 알라스쿵으로 길게 뻗고 뒷다리에 또 안쪽 허벅지와 엉덩이와 뒤에 허리 힘을 이용하여 상체를 들어올려 줍니다. 이렇게 각 8회에서 한 10회 정도 반복하시고 다음은 앙호한 팔로에서 똑같이 상체 들어올리기를 연습하여 근력을 길러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뒷다리의 근육에 정확히 힘을 주어 바닥에서 다리가 뜨지 않게 유지하면서 정확히 상체만 들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아기 자세로 허리 스트레칭하여 허리를 풀어줍니다. 다음은 다리 운동입니다. 턴인 상태로 다리를 곧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너무 솟지 않도록 엉덩이와 허리와 안쪽 허벅지와 다리 근육만을 이용하여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팔에 반복한 다음, 턴아웃 상태로도 똑같이 들었다 올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때 역시 주의하실 점은 상체를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골반을 틀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턴아웃을 유지한 상태로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 앞을 찍고 다시 들어 올려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를 똑같이 8회 정도 반복합니다. 반대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하실 때바닥에 지탱다리를 곱게 뻗은 상태로 발끝은 포인하여 발등을 밀어 올려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길게 찼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골반 안쪽과 허벅지 안쪽에 장요근을 스트레칭 할 건데요. 한 다리를 접어서 수직으로 세워준 뒤 뒤쪽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상체는 곧게 세워 장요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리고 뒤 다리를 접어 엉덩이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을 가지며 좀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와 같이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체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발레하시는 분은 물론 발레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홈트 많이 하시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